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웃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 지금 경험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헤어졌는데 자꾸 연락을 해. 처음에는 짜증나갖고, 아, 이게 뭐지 진짜? 어, 근데 자꾸 연락이 오고, 어, 연락이 이제 맘에 들게 오든 안 들게 오든 자꾸 연락이 오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어, 너랑 나랑, 나랑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그런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과 인연이 더 남았나요? 어, 어쩔 어 때는 왜왜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정말로 어, 정말 해, 인연이 더 남아있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고 음, 인연이 제발 끝이길 바라는데 계속 이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카드 4개를 준비했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헤어진 그 사람과 인연이 더 남았나요? 어디 봅시다, 인연이 남았는지. 음, 어디 보아요. 아, 저기, 이왜 헤어졌을까? 되게 궁금해요, 이 카드는. 진짜로. 왜 <웃음> 응? 예, 저기 막그 뭐, 상대방이 어, 그런 것 같아. 난 진짜 이게 왜 헤어졌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 아직까지도 뭐 동경 같은 거, 어, 동경이라고 할게요. 동경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 연락이 헷갈려요. 음, 달갑지도 않고, 야, 달가운 건지, 안 달가운 건지, 솔직히 모르, 어,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음, 달가운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간간이, 어, 진짜, 아, 내가 인신 썼다. 시, 어, 그래, 인신 썼다. 그래, 할 말이 뭔데? 그 얘기도 하고, 음. 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의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 돼요. 그래, 결심했어? 하다가도, 아,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래 결심했어 하다가도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 결심이 무슨 결심인가 라고 하면 그냥 한번더 기회를 줘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대화야 어느 정도 어. 티켓타카가 돼야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음. 뭔가 기회를 주고 싶더라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줘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좋은데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음, 얘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런거죠. 음, 왜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요? 음, 음, 그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어, 뭔가를 시작하긴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준비는 된것 같은데 어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음, 왜냐면 뭐 주변 상황도 그렇고, 어 주변 주변 상황도 그렇고, 어, 주변 상황 뭔데요? 지금 카드 뽑고 있잖아요. 어, 정확하게 이 지금 카드가 희한하게 뭉뚱그려서 나와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음, 주변 대인관계가 이거 주, 그냥 어설프게 나오는 카드라고 해야 되나 어, 아직까지 카드가 답을 내주지 않네요 어, 그냥 뭔가 계획하게 마음속으로 뭔가의 그내 구도는 잡힌 것 같아 어, 구도는 잡힌 것 같은데 어 계속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좀어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 뭔 기회를 뭔 기회를 줘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과연, 어, 우리 관계가, 어, 뭐, 뭐, 성공적으로 될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딱히, 어, 막연하다 그래야 되나? 어, 뭘더 새롭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그니까, 이 카드 자체가, 정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되는 뜻하면서도 어지러운 걸로 봐서는 뭔가 찜찜한 게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뭐, 어 뭐. 왜냐하면 그 걱정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지. 어, 걱정의 꼬리를 문다? 어, 걱정의 꼬리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그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 구체적인 그니까 이 친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어 막연하고 뭐 이렇게 진전이라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뭐 떡볶이 먹으러 는데 아, 아니, 야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 그래, 알았어, 그럼 김밥 먹어. 그러면 김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저기, 막, 튀김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기도 전에, 어, 뭔가, 할, 한 발자국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뭔가 막힘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얘한테 시간 낭비를 해야 되고, 이거 완전히, 어,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가 맨날 준비만 하는 거야 맨날 준비만 하는 거고 뭐 이게 참음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조금 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어 이렇게 뭘 하자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하자 그래 놓고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또 하자 그래 놓고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이런다던가 아니야 나 그거 싫어라든가어 변덕을 부린다 그래야 되나? 어. 변덕을 부리니까 이게 도대체 너 나한테 어이 다시 시작하자는 태도냐 아니냐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또 얘기가 또 없던 걸로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얘기가 없던 걸로 되고 제가 내가 떡볶이니 김밥이니 그런 걸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방향 방향을 튼다 그래야 되나 아니야 나 지금 맘 바뀌었어 그거 하기 싫어 뭐 이러면 아니 그러면서 왜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가 딱히 뭐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왜그저기 뭐야 왜, 그 저기 막, 왜? 근데 왜 자꾸 연락을 하냐, 이런 거지. 왜 자꾸 연락해, 왜 자꾸 연락해. 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래 어떤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면 예를 들어서 환승이면 환승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보다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람 그 사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목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목적이 없는 거야 어, 매사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마음 변했어 아니야 아니야 마음 변했어 그러니까 뚜껑 열린다는 거지 음. 정했으면 가야 되는데 음. 그래갖고 저기 막 음, 헤어졌네요 응 음. 그렇게 해서 헤어지, 에, 이, 여러분이 헤어지게 된 계기가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너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고, 어, 감정 낭비고, 너하고는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는 할수 없겠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연락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음, 아니면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또이 짓이라가지고 또 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음. 왜냐면 아직은 반복적으로 헤어졌단 말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어쩌면,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헤어진 원인이 그런 거지. 뭔가 나가질 못해. 어, 우리가 연인이면 연인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이루가는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데이틀 그러니까 안에 갇혀서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그래도 나름 맞춰주려고 애는 썼던 것 같대요. 애는 썼던 것 같고 에이, 그렇지만 뭐이 음. 관계를 놓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관계를 내려놓고 후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맞아 여기서 나오네 이런게 반복됐다고 음. 내려놓고 어, 후회하고 내려놓고 후회하고 그래서 계속 뭐 이게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안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이로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가 있으니까 답답해 음 뭔가 제대로 된 연애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연애라기보다는 이게 뭔지 참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뭐뭔 연애가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게 본게 아닌, 본게 아닌가 싶어. 어,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 얘가, 얘랑 진짜 인연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끊어지지 않는 건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친구를 갖다 또 끊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또 끊어내지, 않, 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만나고나, 다시 만나면 후회하고, 다시 만나고면 후회하고, 아, 내가 진짜 내 발등 찍었지. 이런 게 계속 무한반복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저기, 막, 간격의 차이겠지. 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만났어. 어, 데이트 일정이 있었어. 데이트를 했어. 아, 근데 데이트 도중에 이래. 아, 내가 이 괜히 만났다. 다시 들어와. 그러다가 또, 또, 또 전화해가지고, 어, 또, 만나자. 어쩌자. 아, 됐어. 안 만나. 그러면, 아, 이번엔 내가 잘할게. 또 만나면서 또 데이트하면 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기분 잡치고 들어오고, 기분 잡치고 들어오고. 즐겁게 나갔다. 기분 잡치게 돌아오는 걸 갖다가 반복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꼭 이별이 아니더라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는 진짜, 어, 뭔가, 어, 진짜 사생결단을 내려야겠다. 어, 사생결단을 내려야겠다. 이 관계 갖다 쫑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얘를 갖다가 확실하게 고쳐버리든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힘들겠다. 안 들어주면 또 삐지잖아. 또, 안되더 이제, 하자는 데도 또안 하면 또 투덜투덜투덜. 투덜, 된다는 거네. 투덜, 투덜, 된다는 거죠. 어, 투덜, 투덜,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그, 그, 그거 있잖아요. 안 돼,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너무 막무가내로 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도, 이걸 들어주면은, 이렇게 변덕질은 해도, 이렇게 저기 막변덕지을 내도 그냥 꾸역꾸역 꾸역 끌고 가는 건 있지만 안돼 싫어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 내놓기 시작하면 얘는 그런 거지 어 기적의 논리로 노 no!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 아직 이거 끊어졌단 말은 안 나와요 어. 데스가 나오면 은 헤어진 건 맞는데 헤어지 다가도 또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헤어진 거라고 보는 어, 본다기보다는 어, 저걸로 봐야겠지. 음, 그 냉전 기간, 어, 냉전 중4주후에 어,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음. 근데 얘를 갖다가 못 끊어내네요. 음, 못 끊어내요. 왜냐면 고, 여기 이 친구가 또 그런 건 있거든. 어, 또 전화 먼저 전화하잖아. 어, 전화 또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화가 오니까 또 땡큼 또 끊기도 또 그렇고, 아, 내가 이번에 저기 할게. 그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가 좋아야 한다니까? 어, 그 자기가 좋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전화하고, 야, 이번에 내가 야구장 가야 되는데, 나 진짜 거기 가고 싶어. 같이 가자. 그러면 아, 싫어. 너 혼자 가. 그러면 또 삐져. 어, 그럼 또 전화해. 언제까지? 어, 가줄 때까지 전화해. 근데 가, 가, 가서는 가 기분이 잡치는 거지. 음, 가서는 기분이 잡치는 거야. 왜 뭐든지 내 의사는 없고 네 의사만 있는 거야. 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데이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 어, 남들처럼 음, 그렇게 진짜 편안한 연인들 있잖아.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인들 음. 그런 연인은 성공적인 연애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만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 음? 저기 막 여러분이 저기 막 어, 저기 막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자꾸 끌려다니는데 어, 재미 재미도 없고 어,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는데.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또어 저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어 연락이 안될수 있어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승질내고 지가 아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어. 난 도저히 너하고 어, 이 길을 갔다 같이 갈수 없어. 내가 봤을 때 너는 그거지. 어. 저기 막 뭐, 매사에, 적반하장 있잖아. 매사에, 뭐, 내가 하자, 그러면, 맨날, 싫다, 그러고, 아, 싫다, 그런 게 아닌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왜냐면, 이 싫다, 그런 거는, 이, 우리가 딱, 놓고 봤을 적에,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거야. 이 친구 생각이라는 거야. 이 친구는, 아,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가자, 그러면 뭐든지, 아, 그건 싫다, 그러고, 음. 그래, 아, 나, 나 도대체 그래, 나너 사랑하는 거 맞아. 나너 사랑해. 그렇지만, 야, 사랑하면 네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누, 지가 누, 지금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앉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 근데, 그럼, 그 그러면서 또 뭐야? 그렇게 가, 또 그렇게 가고 나서 또... 어, 또 SNS 뒤지고 뭐해뭐 어, 뭐 이러고 어, 너 오늘 치마 짧게 입었네 그러고 도대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짜증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진짜. <웃음> 어, 나도 리딩하면서 어, 어이가 없네. 어. 그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안 받아주면은 음, 자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좀만 들어 내가 진짜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어. 내가 어 저기 막 잘, 잘할게 잘 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내가 잘할 테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와 라는 거예요 이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 보면은 여기 다이 사람의 말만 나오거든요 어,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못 이기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못 이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은 맨날 뻗댕겼다가 어, 끌려나가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뻗댕기셔 <웃음> 이기지도 음. 못할 거면서 왜냐면 막, 막을 수가 없어요 얘가 고집이 쉬거든 음, 고집이 쉬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 저기 막 그거 뭐 뒤처리, 뒤처리도 어, 안 하고 휘가 없어지는 거지. 어 벌려놓고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 어 지가 놀자 그래놓고 갑자기 아나 저기 막 재미 없어서 하고 가버린다든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지. 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저기 막. 화투 치자 그래놓고서 한 중간 쯤 치다가 아 재밌어 나 그만할래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 나는 거지 음. 맞아요 이 친구가 갔다가 다시 또 왔네 음. 또 오고서 또 여러분한테 또 그걸 저기 해 그래서 이거 이거 본 거죠 인연이 얼마나 더 남았나 음, 음. 이런 이, 여러분이 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에 진짜 진짜 실망을 많이 한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얘한테 기대 같은 것도 없고 어, 기대감도 없고 아, 그리고 이 친구 저 경제관념도 제로 아니에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경제관념도 없어가지고 똑똑한 건 있어요. 어, 똑똑하기는 해. 어, 똑똑하기는 해. 그렇지만 어 너무 똑똑해서 그런 어, 게있어도 너무 똑 사람이야.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고 어, 돈 버는 것도 똑똑하다고 잘 벌고 들 똑똑하다고 못 벌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왔어. <웃음> 아, 저기만 아, 아는 동생, 응. 여자 사람 친구. 응. <웃음> 나한테 남자한테 전화 올 일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음, 내가 어디까지 했지? <웃음> 아 참. 어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까먹었네. 어, 맞아요. 여, 여러분은 그, 그래 뭐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는 뭔가 새롭게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어할 없고 계속 실망망하고 경제관련도 별로 없지. 그렇지만 어, 저기 막이 친구는 똑똑해. 어 똑똑하긴 똑똑한데. 마무리가 좀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그, 따분해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걸좀 따분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거 결과 그냥, 야, 이거 결과 빠른 거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근데, 매, 그니까, 일할 때도 좀 그런 식이라는 거지. 어, 추진력도, 머리가 비상하니까, 뭐, 거, 어, 머리 좋아요. 어, 머리 나쁜 친구는 아니야. 어, 문제는 마무리가 약하다는 거지. 어, 많이 약해. 음, 그니까, 러 이제, 벌려두고 가고. 그니까, 러 똑똑하지만 지구력이 떨어져가지고, 그치, 마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 이 친구가 마무리만 좀만 잘 되면 괜찮을 친구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 어. 많이 안 돼. 어.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만큼은, 어, 이번 만큼은, 가타부터 이 친구한테, 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 잘 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난 솔직히, 어, 이 친구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만족해요. 음, 이 친구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묻는다면 글쎄 지금 이 카드 보니까 어 결국은 끝나긴 끝나겠네. 어, 결국은 끝나긴 끝나요. 어, 그게 뭘로 끝나냐라고 하면 어, 음 이성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건수 잡았다 싶은 거지. 어. 왜냐면, 힘들었거든. 어, 수 잡았다 싶으니까, 아, 싫어. 나, 나니말안 네 들을래. 어. 아, 나니말안 네 들어. 어, 이런 거지. 근데 뭐, 이성 문제가 그렇게 대단했냐.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대단한 문제도 아니야. 왜냐면, 얘 성격에, 어, 누굴 갖다가 그렇게 오래, 어, 만날 성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왜 만날 수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이 끌려와 주니까. 어, 끌려와 주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왜냐면 자꾸 막, 이렇게, 이거는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되다기 보다는 어떤 냉정 기간을 갖다가 계속, 어, 계속, 만남 도중에 냉정 기간을 가졌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인연이 또 끊어져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음, 중간중간 냉정 기간을 가졌고, 그 냉정 기간 동안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 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여러분이 끌려와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니까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야. 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자꾸 냉정 기가를 갖다 보니까, 자기도 혹시, 어, 어, 그냥 이 친구가 자꾸 저렇게, 어, 뻣대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한테 좀 한눈을 좀판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갖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 나니말 네 듣기 싫어라고 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니말 네 듣기 싫어라고 나왔는데 왜 헤어지자 헤어지는 말음 저게 안 나오지? 여러분도 혹시 이 사람을 갖다 딱 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어 완전히 끝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완전히 끝나는 게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음, 말하기 싫어하면서 계속 어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목, 어. 저기, 막, 제대로 못 끊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이, 야, 진짜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이랬, 어, 그러고, 완전히 자존심을 탁 뭉개버렸으면, 이 친구가 그렇게 못하지. 어. 그렇지만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한테 찾아오고, 내가 이번에 정말 잘할게. 어. 어. 그러니까 너, 너는 내 말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끌고 가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 맨날, 어,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하면서도 따라와 주니까 음, 어디 가서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착한 거야 어, 착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같이 이 사람의 비 어, 저걸 갖다가 잘 따라주는 와 사람을 어, 만, 어, 만나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자꾸 돌아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을 떠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갔다가도 다시 오고 갔다가도 다시 오는 거야.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볼까. 이 사람이 진짜 갔으면 좋겠냐는 거야. 어, 진짜 갔으면 지금 카드 흐름상 보니까. 어, 저기 지금 현재는 뭐 답답해도 가면 처음에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날 것 같은데? 응. 여기 많이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아. 아. 가스라이팅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하려면 약간 폭력성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말은 좀 싸가지 없이 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폭력성 같은 건그 보이지 않아. 어. 그러니까 말로서 싸우고 좀 격해지는 것은 없지 않아요. 싸울 때. 어. 그럼 없진 않은데 막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말 그러니까 아그그 그래, 좀만 그 뭐지 그칼든 자보다 붙든 자가 더 무섭다고 어 말로 마음을 베이는 수는 베이 베이는 수도 있지. 어. 그렇지만 얘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눈이나 귀 같은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영못 배워 먹은 사람처럼 그면안 했을 거라고요. 음, 또 체만도 주변의 의식을 좀 해요 음, 똑똑하다 그랬잖아 주변의 식도에 그러니까 말은 좀 싸가지 없게 하고 못돼 쳐먹었게 할 수는 있었어도 음아니요 선생님 개어. 뭐 그래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기가 있겠지 그렇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야이 카드에서 음 대체적으로 어 그래도 한6 70%는 말을 싸가지 없고 못돼 쳐먹고 얄밉게 하는 거는 있어 그것도 그거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어 감정이 안 좋을 때 여러분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 그래도 어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보 그니까 카드가 이만큼을 뽑았는데도 여러분이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봐선 아직까지는 인연이 조금 더 남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인연이 끝났단 말이 안 나와. 어. 근데 지금 이성 문제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이런 거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올것 같아요 느낌상. 어. 어, 이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약해. 어, 반응이 너무 약하다 어, 여러분이 확 끊지 못한다 왜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을 끊으면 그치 어, 후회할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음, 내가 네, 괜히 끊었나?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요 아직 인연이 남았다 여기는 1번 음,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헤어진 그 사람과 아직 2년이 덜 끝났는지 2년이 남았나요? 2년이 남았을까요? 어디 봅시다 2년이 남았는지 헤어진 그 사람 그래도 헤어진 어 음. 힘들었던 것 같은데 헤어진 그 사람하고 음. 힘들었고 이 이, 이 남자가 이 관계를 끝낸 것 같아요. 음, 남자가 그냥 음. 그러고 뭐지? 지가 끝내고 지가 연락이 오고 이거 뭐 하자는 걸까? 아, 그래서 만나보다. <웃음> 자기가 끝내고 자기가 연락하는 이이이 이, 이,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뭐지? 이 사람은 자기가 어, 우리 관계는 너무 어.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는 관계다 이제 어, 너무 소모적이다 감정 감정의 소모가 크다라는 거지 어, 너무 힘들고 어, 그래서 더 이상 어, 우리는 안될것 같아고 자기가 갔다가 자기가 다시 왔다 그래야 되나 이 무슨 일이요? 이이 음? 이 무슨 일이요? 이러, 이런 경우도 있나? 밑도끝도 없네요. 이럴 이럴 수도 있나 보지? 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후딱 짐을 싸갖고 갔는지 알것 같아요. 음. 여러분하고, 음,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음. 자기가 이만큼, 어, 저기, 막 관계를 갖다가 끌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에 비해서, 음, 뭐, 그렇게, 힘든 거에 비해서, 우리 관계가 뭐 그렇게 좋았냐? 이제 와서? 어 이런 거야 관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실을 만든 거지. 어 구실을 만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 이게 관계라는 게 묶여 있으면 음 다른 감춰진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 어 그러니까 다른 감춰진 세계를 가 세계 에 가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개난 투집이지 한마디로 이게 말이 말이냐 방구냐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 사람이 어, 못 자르듯이 자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하면 <웃음> 이 사람이 그냥 그 감춰진 음, 그 다른 세계를 갔더니 그게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어, 결과가 좋지 않. 그것도 되게 빨리.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먹힐 줄 알았던 것 같아. 어,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과 관계에 있을 때좀 질렸거든. 어, 왜냐면 질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개소리였던 거지. 다 개소리, 다 개소리. 왜냐면 그 말이 되냐는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처음에 좋아서 만났고 사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면 다른 그 2차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기 다른 사람한테 가기에서도 아니야. 그냥 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어 가, 누구한테 가가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놀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 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 그런 말을 한 거야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갖다가 그냥 막짓거리다가 어, 아고 죄송 카드가 떨어졌어 죄송 막, 혼자서 그러다가, 그냥, 어, 이별을 맞았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하고, 정말 자기는, 진짜 치, 나가가지고, 재밌게, 어, 어울려서 놀줄 알았는데, 어, 어, 내가 왔어, 왕의 부활, 왕이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쫙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갔던 데서 그렇게, 음, 재미, 재밌, 재밌지도, 뭔지도 아은 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꿈도 못 펼쳐보고서 어, 아주 빠르게 어, 현실을 갖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 음. 시대는 되게 빨리빨리 변해요. 어. 왜냐하면 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성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한 군데 말뚝받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나가서 뭘 이끌고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누가 다해해 해, 세팅을 다 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추진하는 능력은 있지만, 어, 그러니까 일을 시, 일을 갖다가 스타 분석하고 스타트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지만 하 추진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걸 마무리시키는 어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음,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하는 기술은 없어도 밥을 뜨는 기술은 있고 뜨고 먹는 기술은 있고 그걸 갖다 치우는 기술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 그러니까 지 좋은 것만 하고 산다는 거지 한마디로 음. 그런 거예요 나갔더니 너무 빨리 어, 너무 빨리 돈도 떨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그 어, 그 세계가 아니었던 거야 어. 그리고 자기가 잘 먹히지도 않고 음왜왜 왜, 왜 뛰쳐나가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뭐 놀아본 것도 없네 음 여자 여자 문제는 여자 문제인데 이걸 여자 문제라고도 하기에 너무 순식간에 끝난 것 같아서 음. 너무 순식간에 끝났어요 왜왜 왜 이렇게 끝났을까 근데 왜 나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저기 뭐야? 왜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간보고 있잖아. 음, 여러분한테 그런 뭐 그런 거 같아요. 동정심 유발 어, 그런 거. 근데 동정심 유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그냥 괜히 눈치 보고서 주변을 갖다 뱅글 뱅글 도는 거 같아요. 음, 불쌍한 척하면서 어, 불쌍한 척하면서. 어, 그러면서 어떻게든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날봐 이러는 것 같아. <웃음>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허웃음이 어, 나온다 그래야 되나? 허웃음이 어, 나오는... 음, 저기 막 이, 여러분들 떠나서 거의 바로 안된 느낌이 나요. 어, 음, 맞아, 여자 문제. 여자 문제 맞지만 막 그렇게 막 제대로 막 진탕 놀지도 못하고서 깨진 느낌 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음 여러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다닥 돌아온 거 같아. 후다닥 왜냐면 자기 자리 없어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너무 시간 끌면. 시간 끌면 자기 자리 없어지잖아. 여러분 남자가 생기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니까, 러 이,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여러분이 혼자야. 아, 그러니까 이제, 와,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워했네. 음, 난 솔직히 그리워하지 않으면, 그냥 잘 생각, 어, 저기, 막,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해줘요. 사람이 인지상적이라는게 있잖아. 그래도, 저기, 막, 나를 떠났는데, 자꾸 연락이 와. 잘해보자고. 음. 근데 그 잘해보자고 오는 그 마음이 이기적인, 순, 순전히 순 이기적인 거라면 난 솔직히 좋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을 그리워한 거 맞아. 음,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막 그렇게 물질 따라가고 물질 따라오는 그런 친구는 또 아니야. 음, 돈 보고 누구한테 가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얘는 지가 좋아야지 되는 어, 그런 사람 있어. 내가 좋아야 되는 음, 내 눈에 이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 좋게 말하면 어그좀 때묻지 않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거고 어, 좀 노련함이 좀 적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봐야지. 음, 자기가 싫으면 딱 자르, 딱, 딱, 잘라요. 무자르듯이 잘라요. 얄짤 없어. 근데 자기가 또 좋으면 또, 어, 계속, 저침데를침데를 어, 요즘에 그침데를 그, 그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막, 뭐, 뭐, 뭐가 알고 싶으신데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인연 더 나, 어, 진짜 남았는지 보고 싶어서? 어디 봅시다. 음. 나쁘진 않은데요? 음. 나쁘진 않다는 어, 나쁘진 않다는 건 뭐냐하면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안 받아줄까봐 어, 약간 조심스러우면은 없지 않아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음, 여러분을 두고 떠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라는 큰 신걱정이 있다라는 거지 어, 큰 신걱정 여러분이 갈땐 언제고, 응, 갈땐 언제고, 다시 돌아와. 어, 이 사람 다시 돌아온 거 맞네. 응, 이, 이 사람 진짜 맞네. 응. 근데 여러분 그리워한 거 맞아요. 응. 이 사람은 막 물질 때문에, 그 뭐지, 막 갈아타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어, 진짜 놀고 싶었어. <웃음> 나 이때껏 타로카드 읽으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놀고 싶은 사람 처음 봐요 보통 여자들 돈 보고 어떡 하면 한탕 해먹을까 그 생각으로 가는데 얘는 진짜 놀고 싶었어 음 근데 보니까 잘, 놀 수, 잘 놀지도 잘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금방 뺀지 맞은 거 보면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더 남았네 라는 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 응 음. 어디 보아요 글쎄 <웃음> 이이년은 크게 안 남은 것 같아 어, 크게 안 남은 거 같아요 왜냐면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은 남았다 어, 아쉬움은 남았고 글쎄 근데 이게 지금 이 타워가 어떤 의미로 나온 건지 어. 타워가 나왔긴 했으나 어, 타워 타워가 나왔긴 했으나 인연은 완전히 뚝 끊힌 것 같지는 않네요. 음 어, 왜냐하면 이 옆에 카드 때문에 이게 인연이 끊겼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온 것 때문에 비록 우리 관계는 한번더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뭔가 남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자기가 좋아야지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어, 자기가 좋아야지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있을 때이 어, 사람이 그래도 어, 자기가 좋았으니까 있었던 거거든이 사람은 자기가 싫은 곳에서 한, 한시도 한못 있는 성격이야. 그리고 이게 티가 너무나 어, 자기 마음을 숨길 수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있었을 적에 어, 진, 어, 순수했었다라는 거예요. 음, 티가 너무 나는 사람이라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날 때도 숨길 수뭐 없었을 거예요. 말은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막별 희한 논리를 다 갖다 댔지만 어, 한마디로 질려서, 아, 진료서, 질려서 어, 라는 거지. 너무 오래 만난 것 같아, 질려서.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자마자 거의 바로... 음, 조금 사회성은 떨어지는 면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밥은 할 줄은 모르지만 해놓은 거 떠먹을 줄은 알고 떠먹고 치울 줄은 모른다고 딱 그거지 음. 근데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건가 음. 아, 되, 아, 됐고 음. 됐고 그냥 꺼져줄래? 뭐 이러는 것 같아 음, 꺼져줄래? 됐고 꺼져줄래? 음. 근데 이 사람 쉽게 꺼질까 진짜 과연 음, 쉽게 꺼질까 쉽게 꺼질 것같지는 않은데요 음,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뭐 음, 이렇게 거짓은 아닌 것같아 어, 거짓은 아닌 것같아요 어, 저기 만왜 거짓이 아니냐 면은 얘는 여러분을 속이고 자시고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냥 이게 대책 없이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음, 이게 자기 마음을 다 보이는 다 보이고 대책 없이 솔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갈 때도 대책 없이 얘기했을 거야. 어, 대책 없이 솔직.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음, 나쁜 사람 아니야. 막 사기치고 막 그런 거짓말 잘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야. 오히려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음, 좀 순수해요. 나 아, 진짜로 어, 뭐 이렇게 입에 발린 말 아니야? 어디 어디 뭐 거짓말 했다.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거 하나 없어. 응, 거짓말 한거 하나 없고, 음. 응. 이제 조금 나오네, 거짓말이. <웃음> 어, 뭔 거짓말이냐 하면, 그거 그, 지금 그거, 그거. 이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어, 축소시킨다는 거지. 어, 그래도, 저기, 막,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어, 이 헤어진 여자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응, 어, 솔직하게 말인가, 조금 축소시킨다. 아, 걔는, 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고, 걔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콧방귀 끼는 거지. 헉! 쟤 이러는 거지. 근데 인연이 남았냐고 묻는다면요 은 어디 봅시다 조금은 남은 거 같아 어, 조금은 근데 그게 꼭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게 다시 교제로 이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음, 그럼 어떤 뜻이냐 하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연락하고 뭐하고 감 보고 그러다가 또 가끔 또 얘기도 하고 아이, 네가 그런 그렇지 아 꺼져 뭐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정이란 게한 번에 또 끊기는 아무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실망을 시키고 진짜 이렇게 갔다 해도 이게 또 끊기는 건 아니에요 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음, 소리가, 우리가 노래가 끝나도 음악이 갑자기 땅 끊기지 않고 점점, 점점 소리가 작아지듯이 이 사람의 인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더 남았냐라고 물은다면, yes.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만난다는 그런 인연은 아닌다는, 그런 인연은 아니라는 거지. 어. 인연이 음. 다 돼가, 인연이, 인연의 끝을 향해서 가는 인연이라는 거죠. 어. 맞아요. 어 아직까지는 실망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짜 딱 끊긴 건 아니고 우리가 엔딩으로 가는 어 길목에서 너와 나의 그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뭐 이런 것에 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어,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도 한 번씩 팔딱 어, 뛰다가 결국은 어, 안 뛰게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이런 어, 대도하는 일을 했는지. 네, 3번 카드. 우리 그러니까 인연이 더 남았나요? 라고 하면 끝을 향해 가는 어, 인연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게 끝을 향해 가다가도 다시 한번 뛰었다가 다시 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그 마지막 발악이라 그러잖아. 어, 끝나기 전에.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일했다가도 다음 달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잘 되는 거 같다가도 갑자기 또 끝날 수 있는 게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지만 지금 이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사람하고의 그 관계 관계는 점점 어 정리해 나가는 그기그 그 저기 뭐야 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인연은 남아있다 근데 그 인연은 반드시 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인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 뭐 중간에 반복한 번씩 펄떡 펄떡 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관계에서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면 이 사람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음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대대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게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나중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조금 남아있고 만약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면 엔딩으로 가는 길목이다 인연은 아직 끝이 가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아까 2번 카드를 내가 3번 카드라 그런 것 같아요. 암튼 음. 어, 이게 지금 3번입니다. 아까 거 2번이에요. 음. 자 3번 카드 리딩. 어, 아직까지 음, 어, 헤어진 그 사람과 2년이 남았을까요? 어디 봅시다. 2년이 남았는지. 어, 뭐 2년은 남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친구들 사이 친구들끼리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 뭐뭐 응. 그뭐 주변 사람들하고 안다던가 어, 뭐 그런 관계일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어이 지금 내장으로 봤을 때어 인연은 아직 남아있는 것같 응. 어, 뭐 연인으로서의 인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가 아닌가 싶어 음 응. 응, 그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일 수도 있고, 동네일 수도 있고, 하여간, 암튼, 아는 사람이 겹치고 있지, 겹지이 있지 않나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보기는 힘든 사람이 아닌가. 음, 어떤, 어떤 경로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뭐,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놈아. 인연이 왜안 끝난느낌이 벌써부터 팍팍 들지? 음. 오, 이 사람이 성격이 지나치게 남자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음 지나치게 남자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음. 이게 뭘까요 성격이 어쩜 이렇게 음. 성격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라고 보고, 아, 여기는 진짜 안 끝난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게 조금, 음 여러분들은 좀 우울하다? 어, 우울하고, 내 감정에 조금 내 감정 안에 내가 빠져 있다 어, 내 감정 안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다가오려고 하는데 음 다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포지션을 정해오지 않으니까, 어, 포지션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게막 다, 막 진짜 그냥 빛의 속도로 달려오다가 속도가 점점, 점점, 점점 줄어서, 여러분 앞에까지 와서는, 어 저기, 막, 그냥 뺏고, 뭐 하니, 딱 이렇게 된것 같아. 음! 막, 열, 막,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가, 어느 정도 달라 보니까 약간 이성을 이성을 딱 챙기는 거야.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속도 좀 줄여봐. 속도 좀 줄여봐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어, 아 지금 뭔가 이상해. 앞에 뭔가 뭔가 이상해. 그리고 여러분한테 빨리 막 급하게 오다가 빼꼼 해갖고뭐많니 이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뭐답 답이 없으니까 못 두겠어. 그냥 지금 뭐 지금 무슨 뭐, 뭔 일이지? 어, 뭔 일이지? 하고서 어 조금 주변을 보는 거지. 무슨 일이지 무슨. 하는 거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갑자기 여기서 왜 속도가 이렇게 확 줄었어요? 어, 속도가 왜 이렇게 확 줄었지? 이, 이 여기서는 막 진짜 다, 당장이라도 그냥 막 달려갖고 허리를 확 끌어안고 파랑새 보고 싶었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어, 갑자기 속도가 막 줄어가지고 지금은 고민을 하고 앉아 있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고민하고 여러분 어 여러분이 그, 그 저기 말 기분이 어, 우리 우리 우리 해미 기분 어떤가 뭐 하고서 해미 기분 어때요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막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저기 막 게 반겨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어이 사람은 걔 달려오면 어될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될줄 알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 생각이지. 어, 다 달려오면 될줄알 아는 거. 왜냐면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어, 나 멋있잖아. 남자답고 어, 방역 있고 어, 일자라고. 근데 네가 나를 싫다그릴 리는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래 그 가지고 별 반응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반응이 없다? 아그러고 아니면 댓글을 안 한다? 어 그냥 먼산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냥 갑자기 극소심해져 갖고 뭐하니 이렇게 된 거지.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이 친구가 그걸 갖다가 딱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깨달은 것 같아. 뭘 깨달았냐? 아 얘가 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걸, 어, 어,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두고 어떡하나 그러는 건지, 이 사람, 이 사람도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떡게 해야 되나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거는 하늘과 땅이야.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다르면서도 같은 거지. 끝내냐 가냐 얘는 시작하냐 마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어. 결국은 시작하면 가는 거고. 음. 어. 근데 약간 얘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에서 갈등을 한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면에서 갈등을 한다라는 거지. 전형적인 여자와 남자가 만난 건 맞네. 어, 두, 두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음. 이, 이런 거면 솔직히 되게 음향의 조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시작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자는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거 같은데? 음. 그래서 여,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갖다가 어,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어, 다운돼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의 추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옛 기억들은 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어, 그런 걸 갖다가 어,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어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은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 하면은 이게 환한 대낮에 눈을 부릅뜨고서 결정을 해도 후회가 남을 후회가 남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달빛 아래서 안개가 가 근데 눈을 쫙 가리고 무슨 수로 이거 갖다가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을 못 내고서 이렇게 망설이고 이사 이 사람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해서, 어, 저기, 막 결정을 못하고, 여러분의 눈치만 본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알거든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 거, 그 사람, 이, 그, 이, 이, 이 사람이 한눈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사, 그 한눈 판 거, 어, 한눈 판거 그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음큰 의미는 없어. 어.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왜왜 왜 의미가 없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이 그냥 실수가 아닌가 싶어. 어.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가볍게. 음. 막 대단한 바람은 아니에요. 어, 대단한 바람은 아니고 음. 이 사람이 그냥. 어. 순간, 순간 실수한 거, 순간 실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 그, 여러분, 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 있잖아요. 어, 끝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깊은 고민에서 아직까지, 어,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게 아니었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실수였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냐 바람은 바람이라는 거지 음 그게 가벼운 실수 가벼운 실수든 무거운 실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바람은 바람이지 음. 그렇지만 결정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음, 결정을 못 내리고 왜냐 이게 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 음, 왜 힘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가볍고 이렇게 어, 대단 이렇게 막해 음, 그런 실수가 아니고 어, 이, 그리고 이, 나, 이 친구는 여러분한테 그냥 어, 그냥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걸 갖다가 어, 그냥 다시 시작하자. 어. 지난 거는, 지난 거는 그냥, 그냥 묻고서 가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너한테는 아무, 거,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인연이 남았나요? 라고 보는 거이 카드 어디서도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건 있지만 끝났다는 내용은 없어요. 음. 끝났다는 내용은 없어요. 뭐 냉정기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마음에서 지고 지고 기억에서 지워져야 끝난 거거든요. 여전히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끝난 게 아니에요. 어, 헤어졌더라도 끝난 게 아니야. 그거는 어, 내 마음에 갈등이1도 없고 어, 그냥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래서 이렇게 저기 막 어, 그래도 걔가 참 괜찮았는데. 아, 왜그 새끼가 거기서 바람을 피냐. 딱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어, 이 얘기를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어, 아리지 않아야 그때가 비로소 끝난 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린데. 음. 되게 예민해요. 어, 그, 그, 저기, 막, 그, 타짜에서 이런 데 보면 이게, 요, 기길 갖다 살짝 벗겨내잖아. 이 화투의 느낌을 알라고. 어, 아주 미세한 것도 이게 손, 손, 끝에서 느껴지게 하려고 그렇게 갈아내잖아, 영에서.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한번 갈려가지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너무 아리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이 딱히 결정을 이걸 내릴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결정을, 왜, 뭐, 왜 이게, 이게 왜 결정을 못 내리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미움이거든요. 어, 사랑과 미움은 한 세트야. 어, 그만큼 믿고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믿었고 사랑했다는 뜻이 그, 그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플 때는 이만큼 좋아했다는 뜻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끝이 나지 못한다는 거야. 인연의 어. 끝은 언제라 그랬죠 제가? 그치. 아리지 않을 때가 끝이라는 거야. 어, 화가 나지 않을 때. 이 사람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길 때 선생님 나그 사람 안 좋아해요 이게 손사래를 막 흔들고 막 이랬다는 거는 어,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감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다 지나 감정이면 아이 고참 아이 농담도 아이 그 사람이 왔대요 어이 일을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진짜 끝난 거라는 거지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로카드를 보는 분들이 마음이 여려 음,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많아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왜? 어, 사람이 모질지 못하니까 보는 거든. 독한 사람 같으면 이거 안 봐! 야, 인생은 개척하는 거야! 그딴 거에 믿어. 그런 걸 믿어! 이렇게 나오지. 어, 야, 이거 재밌으니까 봐봐. 막. 야, 너 이딴 거 보지 말고, 이거나 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안 믿어. 센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꼬지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음. 응, 여러분들은 누구를 해꼬지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거지. 어디 네, 보아요 그래서 인연은 다 끝났냐 안 끝났냐 이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어 조금 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잘못했구나 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조건 들이댄다고 될, 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지 어. 그래 갖고 좀이 사람도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인연이 남았냐, 안 남았냐라고 본다면 인연은 남았다라고 봐요. 음, 인연은 남았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읽잖아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어. 조금, 그, 경솔한 건 있지만 나쁜 사람 같지, 아,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이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이게 큰일은 아니거든. 아, 큰일은 큰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말 뜻은 무슨 일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기억들이 없었다면, 꼭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연애나 이런 거. 우리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연애는 아닐 거 아니야. 어. 아무튼, 어, 첫, 선생님, 저첫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아,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웃음> 제가 난감하죠? 어?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소, 어, 소모, 어, 소모전을 갖다가 많이 펼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야. 어, 옛날에도 어, 한번 바람핀 놈은 계속 바람핀다 이거지.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없었다면 이걸 갖다가 오히려 용서가 쉬웠을 수도 있어. 어, 그냥 얼떨결에 미안하다면 어, 어, 어, 어 아, 알았어 하다가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음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과거에 내 아픔을 갖다가 일깨워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지만 이게 끊기는 좀 힘들 거 힘들다 어, 내려놓기는 힘들다. 여러분도 알아요. 어그 사람이 그냥 실수했다는 거. 음, 실수라는 걸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망설이고 이 사람은 어. 예, 저기 막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 음. 이,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여러분은 망설이고 음. 새로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조금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여기서 여기서는 되게 단호했거든요.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음, 저기 막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더 남아 있냐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음, 이렇게 고민하는 거면 인연이 남은 거라고 근데 그게 귀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쓰라린 이어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지는 그거는 그 본인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내려놓는 것도 힘든 게 아닌가. 어.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쌍방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용서가 쉽지는 않다. 근데 난왜 이게 음.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막판에 가가지고, 받아주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이 진짜 오래도록, 어, 이제 오, 좀, 좀 끈다. 이 사람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인연이 더 남았어. 아직 또 끊어진 것 같지는 않아. 왜,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플 때는 그만큼 좋아한 거라고. 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빨리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나쁘지 않은데요. 사람 괜찮아요. 음. 솔직히 살아보니까 저도 애들 아빠가 바람혔어요 아, 이런 거 얘기 방송에다 얘기해도 돼? 뭐 <웃음> 한두 번 말을 폈어야지음 어. 근데 다 그러더라. 그, 그, 그러면서 다 용서하고 살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겠어. 뭐, 이 사람이, 저기, 막 저기, 막 어떠한, 어,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아빠인지, 아니면 남친인지. 응. 근데, 여기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어, 꽤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 왜냐면 추억이 많은, 추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응. 추억이 있다라는 거는 그게 뭐 서너 달 사겨 가지고 추억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아파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몇달 사귄 커플은 아니다 라는 거지 몇달 사겨 갖고 이런이런 아픔이 나올 리는 없죠 음 되게 아픈데 뭐 인연은 좀더 남은 것 같아요 음. 어, 뭐,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에, 에, 저기, 마, 마무리를 짓고, 음, 마무리를 짓고 이걸 보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시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3번,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과 인연이 더 남았을까요? 인연이 남았을까요? 어디 보아요? 남은 것 같은데? 음.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하게 남은 것 같아. 여러분은 싫을 수 있어. 음. 네. 여러분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것 같은데? 음. 쉽게 때는, 쉽게 떨어지는 인연은 아니에요. 왜 쉽게 떨어지는 인연 아니냐면은, 여러분이, 음, 예, 여,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쉽게 끊어질 인연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60 k 로로 달리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몇 미터 밀려 나가서 정지를 하잖아요. 뭐20 m 터20 m 30 미터, 찾아봐야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120 k 로로 온다면, 더 많이 밀려 나가겠죠? 어, 그래서 이, 이별이 이 됐다고 해서 인연이 어, 또 끊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온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얼만큼 지냈냐에 따라서 이별의 어, 종착지는 조금 멀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는 음, 여러분이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어쩐다 졌다 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에요 어. 이이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음, 여러분을 좋아해요 음, 이 좋아하는 게 어떻게 좋아하냐면 어,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 같아 음, 여러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안 놔주는 거 아닌가 몰라 음, 가기는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런 거지 어. 헤어지긴 헤어졌어도, 어, 이게, 일반, 이 사람은 놔줄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저게할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싫은 거겠지. 음, 왜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 너무 쎄, 너무 쎄 뿐만 아니라, 음, 그냥 너는 내말 들어하는 케이스 같아. 너는 내말 들어라고 하는 것 같아. 어. 여러분도 어, 여러분도 성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는 잽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예, 여러분도 웃기고 있는 내가 왜네 말을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어, 이 사람도 성격이 만만 이 사람 성격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음. 이 사람 성격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포기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한 발을 물러난 건 있어. 한 발을 물러났다는 거는, 내, 그냥, 아, 내말 들어, 전에는, 어. 그래서 착, 자기, 얘좀 성격이, 어, 요, 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어떤 거냐면 그 남자다운 면이 어, 남자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도 자, 이 사람은 일도 잘해요 어. 이, 이 사람은 시작도 잘하지만 추진력도 있고 마무리도 마무리도 잘해 딱 자기 그 실속을 딱 챙기는 형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렇다가 보니까 내 여자 있잖아 내가 취한 여자 내가 취한 여자 내려놓 내려놓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지. 음. 어 저기 막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난 거예요.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왜 조금 난냐라고 하면 이거 보, 이, 이 사람은 그래도 어 조금 그 말하면 그래도 그 조금은 어. 저기, 협상이 된다, 그래야 되나? 어, 협상이 돼요. 근데 협상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협상이 되고, 그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이 문제가 왜 일어났나라는 걸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막, 아, 막. 그런 거 있잖아. 가스라이팅하고 팍, 어 못살게고 쌍욕하고 야인연합 밥바서팍 어, 따기 때리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성격이 좀센 정도, 센 정도고 그렇게 하고 어, 합리적인 면도 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 근데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치 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 싫어하기보다는 어, 답답하다 어, 답답하고 어,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목소리> 여러분 밖에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니가, 무조건 싫다, 무조건 싫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우리가 더 노력을 해보자. 응, 노력을 해보자라고,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응, 제안을 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 응, 뭐하러, 그걸 갖다가, 그, 그, 그, 시험 뭐, 있잖아요. 그거, 시험, 시험, 그, 그, 그, 그, 그 물건을 하나 출시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실험하는 거 있잖아. 뭐하러 그런 실험을 하냐, 이거지. 너 하나 이미 끝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쉽게 못 놓을 텐데. 음, 여러분 쉽게 못 놓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막 마음을 갖다가 다 보여주진 않아도,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스, 여러분이 진짜 속마음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못 오잖아요. 음.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게 그런 것 같아. 난 여러분이 왜 싫다 그러는지 알것 같아. 요 음? 이거 진짜... 여기서 이 카드 여러분 뭐, 뭐, 뭐 특이한 거안 보여요? 보통 카드 보면은 지팡이도 나오고 갑다고 5번컵도 나오고 3번컵도 나오는데 거의 다 인물이야. 이렇게막 인물로만 다 도배되기도 힘들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캐릭터가 세다는 거지. 어, 여러분도 그만큼 방어를 한다는 거고 어, 상대방도 어. 진짜 필사의 각오로 안 놓치겠다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 박빙이다 한마디로 보통 뭐 이런 것 중간에 뭐다른 거지 저기 만 마이너 카드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메이저 인물 카드하고 뭐음 남자는 남자 쪽에서는 그냥 너랑 나랑 어. 좀더 한층 어, 업그레이드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싫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싫다 그러냐 어, 이유가 있지 음. 한번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내가 좋다면서 네가 그렇게 좋다면서 나 몰래 딴딴 어, 어, 딴 사람 만나서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어, 나 몰래 그렇게 하고 그 여자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갈등했잖아 어, 갈등했어요. 어,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여자도 놀 수도 없었고, 이, 지금 여친도 놀 수도 없었는데, 어, 결국은 그 여자를, 어, 노, 어 그, 그 여자 대신에 나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게된게 아닌가, 그, 헤어지게 된 거잖아. 그니까, 니가 지금 날 좋다고 하지만, 너는, 어, 나를 그때 내려놨지 않냐. 나를 내려놓고서 뭐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아해. 좋아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음. 그치만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가서 보니까, 어, 네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 어, 그, 그, 그 사람한테 갔어도, 가서 너의, 너라는 너 존재를 갖다가 오히려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그 여자한테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다가오는 거야 싫다고 그래도 기회를 다 기회를 다, 다, 달라 그러고 여러분은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 그러는 거고 음, 여러분들은 어, 지금 이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놓고서 계속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카드를 본건그거예요이 사람이 계속 어, 어 저기 막, 막 어,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어, 막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 오니까 정말 우리 인연이 안 끝난 건지 궁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끝내고 싶은데 이상대방에서 계속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응. 여러분은 저기 막 일관성이 있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요 응.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일관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응. 일관성은 떨어지고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응. 저기 철수야. 응. 소수야 내가 말하겠는데 어, 너하고 나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이거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어,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해. 나한테 이러지 마. 어, 나는 너한테서 마음이 떠났고 이미 너는 나를 그때 놓고 갔잖아. 놓고 갔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음은 편치 않을 텐데. 음, 이 사람한테 마음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마음이 더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음, 그래도 이거 조금 긍정적으로 좀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또 가는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 어, 아니구만. 음, 아니구만. 음. 이게 지금 그런가? 돼. 우리는 딱 여기까지야. 어, 지금까지가 딱 좋아. 더 이상 뭔가 가려고 할 생각 하지 말고 너랑 나랑 올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이 사람은 그러면 뭐 인정 안 하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어. 네가 나하고 어 그, 그래 그때 내가 너를 두, 두고 배신하고 갔지만 네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내가 달라졌을지 안 달라졌을지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볼 필요도 없다는 라 거지. 뭐 알아? 어, 이미 너하고 나, 나의 감정은 딱 거기까지가 크라이막스였다라는 거예요. 음. 굳이 더 엮여 봤자 더 많은 상처만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왜너 너하고 더 많은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어, 나는 더 이상 다, 이 여기서 또 다른 어, 그 인간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음. 음, 근데 이, 이, 이 여,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 여러분 포기 안할것 같은데? 음, 포기 안할것 같아요. 음. 그럼 선생님, 언제 포기가 되는 건가요? 내가 그랬잖아. 달려온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럼 계속 이렇게 가나요? 다시 만나야 되나요? 지금 그걸 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걱, 너무 저기 하지 말라.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받아주지 않으니까 실망은 한건 맞지만, 그래도 이 사람 기억 속에 여러분은, 음 살아 숨셔. 어. 여러분의 대, 그 대답이 실망적이긴 했다, 했지 모르지만, 어, 그, 여러분의이 사람 마음에서 살아 숨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S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살펴보는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고 그 주변사람한테도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요 음, 결정을 내릴 것 같아 뭔 결정이요 라고 본다 어디 봅시다 뭐, 뭔 결정을 내릴지음 이 사람이 지금 원치 않는, 지금,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 SNS 염탐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할 것 같아요. 음, 다시 연락은 한다. 아, 그렇지만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연락해요. 자기가 하고싶을때 연락하고 어, 그러다가 뺑당하면 어, 구겨져있고 어, 그런것같아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안받아주는것같아 어, 안받아주고 이 사람은 계속 안받아주니까 여러분이 계속 안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어, 고민은 하지만 이 사람은 고민하기보다는 약간 행동파인 것 같아. 음, 고민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 아무, 그래도 여러분 안 받아주는데 와 여기 박빙이다. 내가 그랬잖아 박빙이라고. 어지간하면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웃음> 나 진짜 <웃음> 여러분이 안 받아줘. 음. 이건 안 받아 줄것 같아요. 어. 인연은 언제 가서 끝나냐고요? 어, 이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음, 그때는 끝나요. 어. 왜냐면 그 여자한테도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어. 이 사람은 뭐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못돼. 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 품고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살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거는 가져야 되는 성격인데 지금 여러분이 안돼, 여러분이 자꾸 안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옥이나 네가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음 그런 그 진짜로 그런 마음은 아니고 여러분을 갖다 좋아한거 맞아요. 어, 오기로 그러는 게 아니라라는 거지. 어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안 받아 주니까 이 사람 슬퍼마시고 막 그러는데. 음 슬퍼마시고 어 여, 여자 이렇게 여자 끼고 어, 여자 끼고 슬퍼마시고 그래요. 음. 네, 어지간하면 어, 받아줄 만도 한데 여러분이 아 진짜로 안 받아 주네. 진짜 이렇게 안 받아 주기도 진짜 힘든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싫은가 봐요. 음, 진짜 싫어서 이걸 보는 것 같아. 저저 저 인간하고 언제 끊어질까 하고. 음, 여러분이 딱히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액션을 안 하는 것 같아. 네가 이러면은 잽풀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고, 어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 음. 굉장히 이사람 보수적이네 보수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지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것 같아 행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 내가 그랬잖아 여기 달려오는 거 이렇게 봐봐요 이거 지금 기승천 뭐가 없고 그냥 무조건 오는 거 무조건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온다는 건뭐 어. 와가지고 이게 뭐 와가지고 뭘 행동을 하고 뭐하고 대화를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대화도 안 나누고 무조건 온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음.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한테 점차점차 이제 줄어들고, 이제 좋았던 마음도 사그러들겠지만, 당분간은,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자기 기, 그러니까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이 올 거예요. 어. 그리고 뭐안 들어주면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있고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앉아있겠고 근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받아줄 것 같아 결국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안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결같이 여러분을 갖다 배려해주고 뭐해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였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방식이 어, 처음에는 이랬다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인 거지. 어, 한결, 그러니까 한결같이 한결 뭔가 그치 여자를 갖다 배려해주고 뭐 했으면 헤어질 일도 없잖아요. 음, 처음에는 어떻게든 될 심사네 그렇게 했지만 점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더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렇게 거절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떻하나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걸 수도 있어요.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 사람 클거 같다가 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끄니까 이 사람이 맞지 못해서 들어. 주는 척은 했기는 했다마는 그게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나를 갖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 아유 진짜 더럽고 치사그 여자 술 처마시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 그,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어, 그래서 언, 얘 언제 떨어져요 하고 보는 거 어, 언제 떨어져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어, 가끔 떨어졌다가도 연락이 와 계속 계속 연락 와 언제까지 따, 진, 진짜 얘가 말뚝이가 하나가 생길 때까지 어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전화 오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전화 오고 그러지 어,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뭐 주변 친구를 통해서 어 우리 파랑새 뭐해 뭐 이런 거라든지 나 여기 있다 뺏고 뭐 이런 거 하든지 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음. 자, 4번 카드 여러분 어, 즐거우셨나요? 네, 인연은 남아 있고요. 인연은 점점 사그라들 거예요. 어, 그렇지만 사그라드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그라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아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길게 가서 떨어지는 경향은 없지는 않아. 음, 그렇지만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기든 음둘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떨어지게 된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